컴포션 새로 하나 만들고요. 자 이번에는 도형 툴에서 어, 여기 있는 스타 툴 있죠? 스타 툴. 자 스타 툴을 선택해 놓고 어, 더블 클릭해서 스타 툴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메뉴를 확장해서 폴리 스타 패스라는 말. 메뉴까지 들어가서 자, 포인트의 개수를 어, 만 10개 정도 해볼까 10개 어, 패스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원형의 패스가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그룹 또는 여기 있는 패스를 선택해 놓고요. 뭐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리고 a 드로 들어가서 엘립스를 추가해볼게요. 엘립스 그러면 폴리스타 패스 아래에 어 이렇게 엘립스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엘립스 패스 메뉴를 확장해서 어 사이즈를 키워 보세요. 사이즈. 자, 그리고 나면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여기서 겹쳐 있는 모습만 남으면 톱니바퀴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설정 아이콘처럼 톱니, 톱니바퀴 모양이 자 그러면 이 패스와 이 패스를 겹친 곳만 사라지게 하려면 또 애드로 와서 자, 머지 패스라는 걸 추가해볼게요. 머지 패스 자 그러면 이제 패스, 패스, 패스가 세개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자 머지라는 모드에서 어, 겹쳐있는 곳만 남게 되는 인터섹트 라는 걸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별 모양과 원형이 겹쳐있는 것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안쪽에 여기에다가 이게 또 이만큼이 각이 생기도록 원 하나가 안쪽에 겹쳐있으면 얘네들이 작져 보이겠죠? 그래서 어, d 드로또 들어와서 엘립스를 한번더 추가해 볼까요? 엘립스. 근데 이 엘립스라는 게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이때 이 엘립스가 어디에 추가가 됐죠? 머지 패스보다 저처럼 이렇게 위에 추가가 되면 얘네들 안에서 겹쳐 있는 것만 남게 되는 거니까. 이 마지막에 추가한 엘립스 패스 2번은 Merge 패스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순서가,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면 되겠죠? 폴리스타, 엘립스, Merge, 그 다음에 엘립스 패스 2번. 그럼 얘네들 두 개를 Merge에 의해서 겹친 곳만 남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패스가 추가가 되니까 어, 얘가 위에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추가한 패스 2번의 크기는 좀 키워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이제 또 폴리스타 패스에 가서 포인트의 개수를 조절하면 뭐 이렇게 각에 뾰족한 톱니의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는 육각형에 의해서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렸으면 좋겠어요. 구멍이. 자, 이때 이제 패스가 많아지면 이런 구멍을 뚫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저희는 어, 여기까지만 이 기본 모양을 만들고요. 어, 육각형은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따로. 자, 그러면 레이어는 선택해제. F2를 누르면 선택해제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위쪽에 도형 툴에서 이번에는 자 폴리곤 툴을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더블클릭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메뉴를 확장해서 포인트의 개수는 6개로 하죠 여기는 6개 그리고 나서 아우터 레디어스라는 값을 줄여보세요 그럼 얘가 이제 크기잖아요 크기 자, 아우터 레디어스를 줄여서 안쪽에 어, 육각형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자 그러면 레이어가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레이어 이름 좀 바꿔볼까 얘는 어, 육각형 그아래 있는 원래 레이어는 톱니 어 그러면 여기는 있이 육각형 모양의 레이어가 있고요 아래에 톱니가 있죠 그럼 톱니바퀴에서 육각형 모양이 구멍이 뚫리려면 어떤 작업을 이제 해주면 되죠? 매트 작업을 또 여기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럼 아래에 있는 이 톱니의 모양이 위에 있는 육각형의 도형이 어떤 곳에서만 보이면 되죠? 톱니바퀴가 없는 곳에서만 보이는 알파 인버트 매트라는 걸 해주면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그쵸? 어. 있는 곳은 사라지니까 육각형이 있는 곳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알파 인버트 매트라는 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자 이때 그러면 톱니바퀴를 회전시키고 싶어요 그럼 이 톱니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로테이션을 자, 키보드 R 하면 되겠죠 자 로테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해요 그러면 이제 톱니바퀴가 회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 있는 육각형은 회전이 같이 되지 않죠 그쵸? 그냥 톱니바퀴만 회전이 되고 안쪽에 육각형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육각형도 같이 회전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둘다 로테이션을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수정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 자식 관계를 맺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육각형의 부모가 톱니바퀴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육각형 레이어를 선택해서 육각형이 가지고 있는 패런츠에서 톱니를 선택해주면, 이제, 톱니바퀴가 부모가 되니까, 톱니바퀴가 로테이션이 되면, 어때요? 육각형도 같이, 이렇게 이제 회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톱니에, 시간은 0프렘이에요. 자, 로테이션, 키보드 R. 그 다음에 0프렘에서 로테이션의 키 값을 주고요. 어, 시간을 맨 끝으로. 자, 엔드를 누르면 마지막 우리가 5초로 콤포지션 만들었잖아요. 자, 5초로 이동한 다음에 한 바퀴만 돌려 볼까? 요한 바퀴? 한 바퀴 돌릴 때는 0x라고 돼 있는 저 x의 숫자만 1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0x를 1x로. 그다음에 플레이하면 이렇게 이제 얘가 회전이 되겠죠. 자, 회전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 쌍을 복사를 해요.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 그리고 시간은 0프레임에서자 옆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맞춥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하게 되면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버리잖아요. 그럼 둘다 같이 돌면 안되죠. 그럼 마지막 시간으로 이동해서 엔드. 5초죠 지금. 자 마지막 시간에서 둘 중에 하나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반대로 돌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톱니바퀴의 로테이션 값을 1x 였던 값을 마이너스 1로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도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또한 쌍을 또 복사해요. 그런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플레이를 해서 이제 맞물리는 느낌이 아니라면 하나만 회전방향을 반대로 돌려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애를 기준으로 해서 붙이면 그냥 계속 계속 이렇게 맞물리는 느낌이 되겠죠 하지만 더 나중에 복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회, 회전되는 게 반대니까 어, 얘 로테이션을 마지막 시간으로 가서 다시 반대로.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하나 좀 적어 볼까요? 타입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텍스트를 적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이렇게 톱니바퀴 위에다가 이렇게 놔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 아래 밑에 있는 톱니바퀴들이 저 글자에서만 보여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또 우리가 매트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톱니바퀴들이 너무 많아요, 개수가. 매트라는 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레이어 하나에 레이어 하나가 매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글자를 그러면 각각의 도형에다가 매트 작업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이 톱니바퀴들이 하나의 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의 레이어 그러면 자 얘네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보면 프리컴포즈라는 메뉴가 바로 어, 프리미어의 네스트하고 똑같은 기능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레이어들을 <웃음>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는게 이제 프리콤포즈입니다자프리콤포즈 해볼까요? 이름은 톱니바퀴라고 적어보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하나의 컴포지션 로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죠 자 앞에 이 아이콘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수 있어야 되겠죠 앞에 아이콘이 이 컴포션 아이콘이잖아요 컴포션 얘하고 얘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저 컴포션 안에는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쉐입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톱니바퀴가 저 글자에서만 보여야 되니까 또 매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매트에서 어 위에 매트 소스가 있는 곳에서만 보이는 건 알파 매트죠. 자 알파 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글자 안에서만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겠죠. 자 톱니바퀴 컴포션 있죠. 자 얘한테 시간을 0 프레임 그리고 투명도니까 뭐예요? 오퍼스티 T 자 T 한글이면 영문으로 그리고 투명도 값에 키프레임을 주고요. 시간은 0프레임입니다. 투명도를 0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뭐한 1초 정도로 이동을 해보죠. 그리고 투명도를 100 그러면 처음에는 없다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더 천천히 해볼까요? 자, 시간을 2초 정도에서 우리가 1초에 만들어놨던 이 키프레임을 자, 위 2초로 이동을 좀 해볼게요. 1초가 좀 짧은 것 같으니까. 자, 이때 키프레임만 그냥 선택해서 옮기면 되죠? 얘만. 그러면 좀더 천천히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글자에 외곽선을 따라서 선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선이, 선이. 그러면 선이 그려지려면 이 글자를 따라서 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바로 우리가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 우리가 만들어놨던 글자 있죠? 우리가 만든 이 텍스트는 텍스트의 속성을 바로 쉐입처럼 바꾸어 줄 수도 있어요. 글자의 모양을 쉐입으로 어,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글자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바로 여기 메뉴에 보면 create shape from 텍스트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create shape from 텍스트를 하게 되면 이 글자를 바로 어, shape으로 바꿔준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shape 아웃라인이라는 걸로 <웃음> 여러분들이 쓴 글자 이름 아웃라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메뉴를 확장해 보세요 컨텐츠를 확장해 보세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쓴 글자 알파벳 별로 하나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그룹입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들 쓴 글자 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글자를 한번 확장해 보세요 혹시 구멍이 뚫려 있는 글자가 있으면 저는 이제 A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A라는 걸 확장해 봤더니, 이 안에 A와 A라는 게또 있어요. 그럼 A와 A의 메뉴를 또 확장했더니, AA 안에는 패스가 두 개가 있는 거고, 이 패스 두 개가 Merge 패스라는 개념에 의해서 합쳐져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와 패스, Merge 패스. 또이 그룹의 트랜스폼이 또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선택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쓴 글자의 아웃라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필칼라는 없애버릴게요. 필이라는 이름을 클릭해서 none 그 다음에 스트로크에만 두께를 또 살짝 줘보세요. 그러면 외곽선의 스트로크 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저 글자의 외곽선의 모습이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모든 다섯 개의 그룹 저 같은 경우는 다섯 개니까 이 글자가 분리가 된이 그룹들을 한꺼번에 컨트롤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트림을 어디다 추가해야 되냐면 이 각각의 그룹에다 추가하는 게 아니고 그룹을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컨텐츠라는 메뉴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a 드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트림 패스를 추가해 보세요 트림 패스 자 그랬더니 트림 패스가 이제 어디에 만들어지죠? 다섯 개의 그룹 아래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트림패스 메뉴를 확장한 다음에 end의 값을 자 우리가 시간은 어, 서서히 얘가 나타난 때 선이 그려지게 할 거니까 어, 시간을 우선 1초 정도로 이동해 볼게요. 1초로 그리고 나서 end를 0 그러니까 스타트하고 엔드가 둘다 0,0이면 돼요. 그리고 엔드만 키값을 주세요. 엔드만 키 프레임을 주고 시간을 어 3초로 이동해 볼게요. 시간을 3초로 그런 다음에 엔드를 100 자, 그리고 플레이 해볼까요? 플레이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선이 그려지게 되죠. 글자의 외곽선이 그래서 글자를 여러분들이 쓰고 글자 모양의 외곽선이 그려져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 이렇게 글자를 쉐입으로 바꾸고 그 쉐입에다가 트림 패스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트림에 엔드를 0, 100으로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다 그려지고 나서 이 안쪽에 글자가 다시 전체적인 색깔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놨던 텍스트 있죠 자이 텍스트가 또 하나가 있어서 처음에는 투명도가 없다가 100%가 채워지면 이제 글자가 딱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 글자를 하나 더 복사해 볼까요 그냥 글자를 컨트롤 d 그래서 맨 위로 올려주세요 얘는 매트로 사용되던 거니까 눈이 꺼져 있죠 그러니까 눈을 켜주세요 그리고 시간은 3초에 있죠 지금 시간은 3초에서 자이 글자의 투명도 t 그리고 이 글자가 3초에서부터 나타난다는 라 표현을 우리는 쉽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길이를 굳이 앞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얘는 모션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 레이어의 시작의 위치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레이어의 시작의 위치를 저 시간에 맞춰서 이동하는 단축키는 대괄호 열림 자르는 건 Alt와 대괄호 열림 닫힘이고요 그냥 위치를 옮기는 건 대괄호 열림 닫힘이죠 자, 그래서 이동을 해 놓고, 자, 오퍼스티 투명도 키프레임을 생성하고요. 처음에는 0이겠죠? 0안 보이다가. 자, 시간을 4초로 이동을 해 보죠. 4초. 시간을 4초로 이동해서 투명도를 100.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 해 보세요. 음, 그러면. 처음에 톱니바퀴가 보이고 그 외곽선을 따라서 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원래 글자의 색상이 채워지는 뭐 이런 현상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